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2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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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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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지 여쭈어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를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만일 찾으면 잃어버리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내가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더욱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이빨이 날카로워서 다른 동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다리가 빨라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눈이 아주 나빠서 주위에 천적이 있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길을 잃어서 낭떠러지나 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양은 무리와 함께 있어서 안전한 양들보다도 더 마음이 더 가고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잘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양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약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의 전 구절에서도 어린아이를 언급하시면서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를 지칭하시면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약자를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중은 무엇입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높여 주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로 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죠. 그렇다면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롭다라고 하면 선하다 또는 좋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등으로 생각합니다. 의로움은 헬라어로 세데카라고 합니다. 이 세데카의 원어적 의미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이상,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로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말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향한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사는 삶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서로의 흠을 찾기 바쁘고 가정이나 교회에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서로를 탓하기 바쁩니다. 내 허물을 보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의 허물들이 더커 보이고 내 형제 자매의 들보가 더욱 크게 보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이 일의 근원이 누구이며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는가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너는 매사에 남탐만 하는 사람이야. 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등 수많은 지적과 연약함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내 경험과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꼬리, 꼬리표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관계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잘 보이며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가정이나 이웃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교회가 분열되어 더 이상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왜입니까? 의로움의 부재 때문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먼저 깔아 뭉개고 밟아야 내가 살아남을 거라는 사단의 속임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거라는 거짓 메시지 때문입니다. 15절부터는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못 알아들으면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권고하고 그래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유치지 않으면 세례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의 잘못된 점을 알려줄 때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구하며 해야겠죠.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집어내고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내려는 의도가 아닌 사랑과 극률, 용납과 허용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 안에서 치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치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헬라어 원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의 원어의 의미는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의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벌을 받은 후에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의미가 더욱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벌하고 단죄하는 의미보다는 용서되고 죄로 인해 깨졌던 관계가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고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과 은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간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모가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관계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버지도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공의와 의로움으로 꼬인 관계들이 풀어지며 오늘 내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내삶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 중에 또는 나의 형제와 자매 중에 또는 교회의 지체들 중에 여전히 내가 달아놓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먼저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들보를 먼저 보여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먼저 보여주시옵소서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눈과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겠습니하 감사합니다. 오늘본물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에게 빛으로 오셔서 저의 모든 삶을 비춰주시고 제가 아직 보지 못하는 영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얽혀있는 관계의 실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